어. 어. 차 보시고 쿠폰번호 입력해서 거무상으로 네. 하세요 뭔데? <웃음> 아, 아 이게 뭐예요? 왜왜 왜, 왜? 사진을 찍잖아어 <웃음> <해놨잖아요. 웃음> <안 나오고 웃음> 이거 없는 걸로 해주십기 아, 해야 아. 아. 아, 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했어요? 아. 아. 아. 그래서 지금 어디 가나 일단은 박부영님이라고 그분의 회사로 갈 겁니다 왜 <웃음> 그러냐? 네, 네, 네. 아니 그런 거꽉 잡으면 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웃음> 이게 뭔지 알아요? 알죠 온도계, 온도계 어? 아, 아이폰 맞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돌돌돌돌돌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실제로 만나니까 진짜 반가워, 반가워가지고 사실 근데 어제 네.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제 네. 회사에서 그퍼러비스라고 치킨 번호가 왔을 때네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메일이 있는데? 스피싱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야 연락을 주실 리가 없다. <웃음> 당첨됐을 때그 혹시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게임에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오.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조금 어허니 벙벙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웃음> 좀 과음을 해가지숙취가좀 심한 상태인데 <웃음> 네. 보자마자 숙취가 떨어져요 <웃음> 네. 그러면은 화이팅 한번 마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이것은 고대인의 기술이 집약된 고대 병기로 미루목 사원을 지키기 위한 파스폰 역할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루목으로 만들어진 병기 중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이것의 다리는 각각 고유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답 오핀 5핀, 5핀. 아오 핀입니다. 오핀오핀 정답입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기엉킨 아 시간 다섯 개. 그럼 한 화이팅 마치고 한번 네, 화이팅 외치고 마치보도록 할까요? 네, 네, 화이팅. 파이팅.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먹으러 가야지데 저희 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두분 다? 저는 타짜랑 호떡, 네, 호떡 감자. 네, 근데 또 그냥 먹으면 재미 없잖아요. 아, 재밌는데요? 아 아니요 어, 재미 없어요. 그냥 먹으면 재미 없어요. 그러니까 투쟁 강화 한번 네기 한번 하시죠. 투쟁으로 한번 맞아보자. 아, <웃음> 참고로 여기서 지시는 분은 못 드십니다 투쟁에 결제만 하셔야 돼요. 진 사람이 네. 사주가 못 먹는다. 진 사람이 확못 먹어요. 저희 것도 <웃음> 가능하다면. <웃음> 버려, 버려. 저, 아니 저희 것도 그리고 좀 사주세요. 2, 자, 3, 3, 3, 1, 2! 아, <목소리> 휴게소에 내가 왜 왔을까? 제한시간3 0초주겠습니다 <목소리> 아, 런거없어요 아, 그 오징어가 땡기네요. 저도 오징어가 먹고 싶습니다 오징어 진짜 오징어같이생네 이건 너무 가 땡기네요. 오징어가 땡기네요. 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 입만> 오징요 <목소리> 진짜 어먹었요어요 오징어가 땡기해요기요요 좀더 솔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요. 가자! 렛츠 고! 렛츠 고! 출발! 어리가 이거 맞아? 뭐야? 전방 지금 100m 남은데 100m 남고 제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 아. 저희가 어